사 한국과학기술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안녕하세요 한국기술학회 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진정일입니다 저는 2002년에 이 학회에 2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학회가 2000년 12월에 창립되었으니 올해로 벌써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후기 학술대회를 빌어 한국과학기술학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직접 참석하지 못해 죄송스러우며 더구나 영상으로 축사를 하는 점 넓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이 초식 안문석 최동식, 김문재 교수 등 고려대학교의 과학기술 협동과정 여러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어 송상명, 최동 아, 어, 김영식, 김한석, 이영희, 김동광 박사등 많은 분들의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되었더니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바쁘게 뛰시던 김문조 교수님의 총매적 역할이 특히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던 이초식 선생님께도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비록 한국과학기술연구회로 출발했습니다만 곧과학기술학대로 확대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학계의 자랑거리는 처음부터 과학기술학연구학술지를 발간하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초대 편집위원장의 로고를 짊어지셨던 안문석 교수 또 이어서 편집위원장을 지내셨던 김문조 교수와 여러 편집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회 얼굴은 역시 학술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과학기술 분야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환경, 기후, 생명공학, 원자력 발전, 과학과 윤리의 과제 그리고 최근은 코로나19 대응이 과학기술과 사회가 얼마나 깊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후기학술대회의 주제가 과학기술과 미래사회로 정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깊게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학술대에서 다루어지는 인공지능이니 인류세와 전염병 우주, 미래과학기술 주제는 과학자나 연구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결코 쉽지 않은 주제들입니다. 저도 함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군요. 우리 학교는 현재 과학기술 논쟁이 단지 갈등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이해와 동의로 전화,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또한 대중들이 과학기술 논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증거 기반의 의사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돕는 일에도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축사를 하고 있고요. 참으로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바이러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유롭고 열정적인 학술교류의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런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범순 회장님과 이번 여러분 또 학술대회 조직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발표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에서는 동아시아의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세션도 있더군요 우리 학계의 국제화가 또한번큰 진전을 이룩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우리 학계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역대 학회장과 임원 여러분,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여러 회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과학기술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제2대장 진정일.